여기 본지 표정 따라야 돼. 본지 표정 <웃음> 잠깐만. <웃음>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먹어야지 먹어야 돼. 야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저 사람 뒤에 봐뒤어서 너무 봐 뒤에 봐 뒤에 봐뒤야봐 뒤에 이 뒤에 봐야에봐 뒤에 이게 남봐 특집이네. 전주천 <웃음> 전주야 어 목도 가안 돼? 아 이제 떨어지는 게 너무 아이 저삼분인은단 말이야 이걸로 산불 이걸로 난 3분을... 자기 좀나호화할 거야 최양도 아! 아! <웃음> 착한 게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웃음> 와 연체동물이야 대박이다 조형도 화네 어떻게? 괜찮아 좋아 우리 다 좋아 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배안 아파? <웃음> <웃음> 야 엉덩이 섹시하다 이거 할수 있는 거 같은데 아 아야 겠다 아야 아야 야아또해와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잘한다 배 <웃음> 보이니까 이거 저 어디까지 <웃음> 가는 거야 저 자존감 높은 문제 아버지 아들아 <웃음> <돌아>. 정답을 알려줘 어뚝뚝해 <웃음> <쟤 지금 뭐해? 웃음> 오! 오! 오! 어, 하긴 하는쟤또지라군이야야 빨리 다 주워 빨리 주워 해야지 우리는 오, 오! 잘하는데? 네? 순간아 부담 가지지 말라고. 아우 저자주색깔 싶구나. 따라가자. 대접인데. 아! <웃음> 아! 저디야. 저디. 음. 이렇게 못 넣는다. 진짜. 이렇게 못 넣나? 본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웃음> 던지는 거 같지? 와. 준이 온다, 와. 아, 문준이야. 아. 누안 해? 누발안 해? 안 해? 누발안 해? 누구 안 해? 너구안 해? 누구 안 해? 누너왜 해? 누구 안 해? 안 해? 옆에 봐야 옆 옆에 봐 옆에 옆에 봐야 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야러분와러와 여러분. 뭐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요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요가분여 요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잘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여러분, 뭐야? 오! 아이저 번체가 제일 힘든 거. 번체 왜 저러는 거? 반항을 할까? 문준이 쉬어도 돼. 잠시 쉬어가도 대요 아무도 뭘안 해요. 아꽉캤어야됐네아 훈수 갈래. 오케이. 야옷도다 젖고. 아 집가고 아 쉰다 쉰다 쉰다 아. 왜쇼파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앉는게 <웃음> 어. 어디야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어. 아 예쁘다 예쁘다 응? 응. 때리는 거는 진짜 단골이구나 근데 저형 아까도 있었고 이거 뭐 부엉이야 뭐 부엉이 레센 레센 라이트 라이트 레센 레센 라이트 라이트 안주 왼쪽, 오른쪽, 루쪽, 쪽,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다리, 다리. 오 어, 잘한다. 오 어, 잘한다. 오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제발. 잘한다. 계속... 잘한다. 앉아 있어 좀 더. 하지 마. <뭐라> 내가 진짜 체력장 한번 해야겠다. 아니야 오늘 진짜 안그래도 돼. 우리가 고생 시킨 만큼 고생 시켰어. 아니 아니. 야 아니야 괜찮아. 본체가 제일 힘들어. 그래. 뭔 소리야 이거는? 그주님저 저, 파워패도 돼요? 쉐잉! 쉐저저저 저. 잉형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총격 다 <웃음> 나와! 난모르겠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빨리감기로 쓰기만 해봐 <웃음> 진짜 이걸 살려주신다는 PD님 머리 쓰는 너무 궁금하다 편집으로 해주실 거야 <웃음> <웃음> 아, 잠깐 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15분 15분, 15분. 어. 자 할게 호시 형 진짜 형혼할수 있어 오케이 아니 호시는 뭔가 내비로 아, 네, 서줬으면 좋겠네 나의 그림자가 아 진짜 힘들다 이게 아. 에어로빅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틱톡을 해 그냥 <웃음> 그림자로 사기 힘드네. 야, 우리 그림자한테 고마워야겠다. 아, 엉덩이 있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오0 나올 것 같아요, 아, <웃음> <그런가. 웃음> 아, 왜안 해? 뒤에 똑바로. 아니, 저, 우리 자리가, 보이나봐. 자리가 너무 없어요. <웃음> 여기 너무 좁아요. 우리도 무림자가 보이, 보이니까. 아, 오늘은 김장을 한번 해볼까? 아. 나 아. 뭐야, 이거 진짜 <웃음> 김장 재료인데? 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어차 어, 우리는 신용만 하면 돼. 아. 아. 와. 와. 야, 무릎 꿇었잖아. <웃음> 김치 좋아하는구나. 나. <웃음> <웃음> 형, 형, 무릎 안 좋네. <웃음> 앉아서 하면 안 될까? <웃음> 오. 오. 오, 진짜 끊어. 오, 오. 오. 오. 오. <웃음> 어수 여보세요. <못 참아주세요>. <웃음> 아우. 잘못 끊은 것 같지 않냐? <웃음> 야, 이거. 데이트 이 사과하고 끝내자 아, 아 근데 맛있는 냄새난다 <목소리> 아. 라면이나 김치 그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진짜 그냥 라면 끓이자 손을안될거같호신님 그. 아빠 다리 호신님 아빠 다리 해줘 와 뜯었어 와, 와. 와 진짜 리얼로 김장을 하네 저 형. 진짜? 와와 와. 와, 진짜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야 저 형은 진짜로 쟤 진짜 긴장해 여기 안 가. 이건 아빠다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쟤 혼자인데 왜 혼자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웃음> 어, 아빠들. 평상시에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 응, 응. 시간이 갈수록 본체구경하게 되는데. 무슨 <웃음> 움직여? <웃음> 아 겉절이 눈사네. 겉절리겉절리겉절리야 이거 맛있겠다. 야,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자연보물인데? 김장 <웃음> 좀 해본 솜씨인데? 아이. 아. 아 왜안 아 해? 왜안 해? 왜? 해해 해. 하고 네, 아, 아, 아, 있어. 하고 있어. 어, <웃음> 김치 사대기 <웃음> 김치 사대기 야, 후지야 그러고 싶 가네 아니야, <웃음> 진짜 아니, 예능인가? <웃음> 진짜 가는 거야? 너못 <웃음> 정말 예능인가? 아니야, 먹태이요. 먹태이 예능이야. 먹태이 이야 한바탕 버릴 거리인가? <웃음> 야냥 원예 표정 봐. 그야 <너는, 웃음> <야>, 우리 김치 사대기 <웃음> 하면 약간 그... 여기다 나 어떻게 봐 <웃음> 어? 먹고 싶다. 네, 먹어. 본체가 재미가 없네. <놀들> 야, 너는 야, 네가 먹어 음. 음. 음. 음. 야 맛있다 오늘 때려 <웃음> 오늘 우리 자자 진짜 형 라면 끓이자 라면 야 우리 오늘, 오늘, 오늘 없자 눕자 그냥 눕는 거 어때? <놀람> 와 누웠어 와종원 최고 자리와 나종원와 대박 진짜 최고 힐링 와. 아니야 한 번만 하는 거 수도 있어 일어나 야야야 저발안 뗐어 야야 야, 뭐냐 뭐하냐 야, 야, 야 저기서 홀드야 웅규 형발안 뗐어 여기서 아발좀 치워 아니 저기서 홀드야 발좀 치워 아니 여기서 홀드라고 아니 왜 거기 누우는 거야 아니 나 여기 누워있는데 형이 왔잖아 어발 냄새 어 잠깐만 뭐야 <웃음> 아왜 어, 그래 어 냄새 근데 아, 아, 본체 아 웃기지마 원우야 발 내려 <웃음> 아, <웃음> 일단 발 내리자 <웃음> 아 응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누워있자 아. 아. 아, 근데 김치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우금 현타 온다 김치 사기 한번 하지 맞아요 슈아, 그 김치 사기 한번 가? <웃음> 민자들아, 집중하자 예, <Yeah>, 집중하자 <웃음> 집중하자 팀 아, 집중 다들 집중하자, 네. 집중하자. <웃음> 멍, 데리, 멍 데리고 있어 야, 뭐 하는데? 원우는 보이지가 않아 얘, 여기 따르면 돼요, 옆에서 어. 야, 원우 형 그래도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야 너무 좋아, 진짜 다음 멤버 누구예요? 우지 영 우지 영은 진짜 어? 우지 영은 진짜 높자 진짜 못데리고 있어 나 근데, 근데 원우 형 바라보기만 해도 화풍 나와 그래? 아니 아니야 왜 그런 말을 어, 해아 아, 아, 아, 이게 왜 아, 내가 이거 끝나고 가서하면 되는데 왜 어, 여기서 그건... 왜 하는 거야 가수하 높자 아 마이크 빠졌어 그래보 뭐 운동 잘한다, 니 네. 그만해놔 어? 아, 그래도, 그래도 운동 좋다. 잘해, 멋있어 그래도 야. 운동 잘한다 안다, 다 안다, <웃음> 안다, 다 안다. <웃음> 너 운동 잘하는 거다 안다 아, 아, 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누워, 누워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어, 김치 냄새, 끝나고 우리 라면 끓여 먹자 김치 진짜 맛있어 <웃음> 야, <웃음> 야, 그래도 <웃음> 그림자일 때보다는 훨씬 낫네 너 진짜 졸립다 근데 누워있으니까 그래? 쌀쌀기 운동 하지마 가만히 좀. 아, 어몸 푼다 몸 푼다 아, 아, 왜몸 푼다 몸 야. 푼어 야. 또 운동하려 한다 또 운동할지 원래 아, 아. 갈수록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어, 어. 그림자 말하기가 없어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어, 이렇게 놔두고 어.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하지 누웠다가 운동했다 누웠다가 운동했다 <웃음> 어? 유이가 마음에 안 드다 본데? 아니, 어. 아니 어. 나 아니 마음에 들지. 어? 즐 어. 즐겁게 어깨 동무 어때요? 그오누한테 들릴까? 내가 다 간났다. 우지우지우한테텔레파시 우지 우지 하면... 우지 아, 보내자. 우지한테 텔레파시 보내.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라 따라 따 따라 따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라 따라 따라 따라 면라 따라 따먹 따라 형 김치 잘했다 아니 김치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어 맛있겠는데? 와! 와우! 와우! 오 무리다! 라면 나는! 무지안 습하니? 아안 건조하니? 뭐가 계속 뭐, 뭐 자동으로 되네 물 많이 넣는데 와 뭐야? 이거 물량 하나. 하나 끓이는 건데 하나 아닌데? 하나 두 개? 하나 아닌데? 하나 아닌데? 하나 아닌데?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어 그럼?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었잖아? 아니? 많이 많이 야, 근데 많이 저게 제일 고통스럽긴 하겠다 혼자 먹는 거왜 움직이지 많아 다들 야, 내가 맨디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야부지런 움직이래 부지런히 주인님께서 야 그림자도 월급 줘야부지런 <웃음> 움직여 어? 이봐 잠깐 거기서 <웃음> 장난질이야 다 따라 앉아야 돼요 <웃음> y e a h y yeah. oh, e yeah. a uh h -huh. t h y e a h t h a t s right. Uh, huh. That's right. That's r Uh, huh. 음, t <음> triangles <음>. <음> <음> <음-)> 그 s 네 a t s right. t 그건, 뭐, 그건 아닌데? 뭐야 그, <웃음> <물어야 되지>. 본체 체체 h t a k a 하 하지 마 i m a Hajima. Uja, b u r k u r i 건조해서 뿌리려는 거 아니지? 건조 a 해. 따라해라 따라 따라 o n j 스 i c e Tara, Tara, Tara, t a r 나 그냥 앞에, 앞에 뿌린 거야 똑같이 따라하니까 이렇게 빠진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끝났어 이어서 다음 밥좀더치 라면 끓여 이제 1분씩이지 1분씩 1분씩 야, 라면 먹고 끝내자 라면 먹고 그래, 라면 먹고, 그래 라면 먹고 끝내자 1분씩이면 라면 할, 먹을 수 있겠다 나도 아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못 먹을 것 같다 이거 나리 아. 아. 아 라면 포기했다 얘야 라면 포기했어 왜 나가? 쟤 라면 포기했어 안, 안, 포기했어, 먹었는데, 안 먹어? 어 왜? 쟤 아, 어디 가? 이 얘도 어디가? 야, 여기, 여기 나가 뭐 하냐? 안 돼. 아, 너무 더워! 나 먹자. <목소리> 왜, 왜, 여기. 왜 여기 있는 거야? 거 왜? 범많야나 벌레. 불켜 빨리 불켜왜 계속 나가는 거야? 뚜껑 닫아 빨 뚜껑 닫아 불 켜고 조금 더 놔봐, 조 조금 더 최고의 컨텐츠다. 어? 오케이, 1분 끝! 야 이거 행운의 임자만 먹을 수 있겠다. 제발, 이거 끓였을 때 당첨된 사람 먹겠다. 민형 형은 절대 못 먹어. 너는 아, 그냥 얘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너는 <웃음> 그냥 라면 끓는 과정일 뿐이야. <웃음> 야한젓가은야한젓가은 넣을 것 같다. 한 젓가루. 어 끊는다. 아니야 아니야 너, 너, 너, 아니야. 너너나 괜찮아. 너너 너도 돼. 따라해. 아, 따라해, 맞다, 맞다.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우리 지금. 아, 우리 먹을 생각만 하고. 할거 하자. 야, 제대로좀 끓여! 내말안 들리겠지? 넌 어차피 우리 목소리 안들리잖아아 요리 잘하는거 이미지 아니야다이미지하하는거좋아는거 좋아하는 잘끓 라면만 거좋아지거아하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아하는거아아아니야거 야! 그래! 그래! 너 그럴 때야보 그렇게 야 진짜 애가 아, 약간, 약간 여기... 여기 여기로... 아니, 이거 야, 설마! 아, 예가 불어! 야, 잠깐! 내비도내비도 내버려! 심장끼, 심장끼!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한입줄 거야? 한입 줄게, 한입 줄게! 줄 거지! 줄 거지! 내가 봤도도 과정이야! 야, 그거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기다그때뭐할 거야! 야, 야! 그 해! 아무 막한번 이런 거 있어야지. 야, 야 쟤는, 언제까지 바우스가 에디가야, 에디가. 이 스텝 뭐야 이거? 어디? 이게, 헌드였지, 이거, 이거. 이거. 내아이을한십분 있다 쳤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에디, 에 좋아, 좋아, 좋아, 아 라면 잘 끓여. 야, <웃음> 야, 야, 야, 나그린다그린다들어막그린다 그린다. <웃음> 아, 이거, 이거. 아, 한 번, 한번 훑어줘. 한번 훑어줘. 아 이거다, 이거다. 한은수 있을 것같번 뒤집어줘, 한번 뒤집어줘. 아, 나끓다그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 형다못 먹어 남쁜거 좋아하니까 괜찮아 야, 따라해 따라해 따라야돼 우리 따라야돼야 아, 진짜, 진짜 나다 한입준나 했다 와. 끝났어 이제 너넌 쫀났어 난 내가 내 먹고 남짤라 시크릿 부어버릴 거야 저 사악한 아, 악마, 악마. 와, 진짜 악마다 와 짝이다 남의 시어버릴 거야 그렇게 짜면 안돼 네가 안 하면 내가 진짜 할거 같아 <웃음> 그렇게 짜면 안돼 저게 진짜 아, 인생인 거야 아, <웃음> <웃음> 이거 내거나 이거 내거나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야 미쳤어 와이 콘텐츠가 괜찮겠다 끊어서 그 십자가 다 먹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진짜 다 먹을 수 m o t 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와, 아 Tamo, 아아아불 끌까? o t a 아니야 아니야 Tamo, Tamo, Tamo, Tamo, Tamo, Tamo, Tamo, Tamo, t a m 맛있 a 맛있 t 물좀 넣어, 물좀 물좀물 넣어, 물좀 물 넣어 조금만 물물 넣어, 조금만 넣어, 넣어. 나짠거 좋아해 야 우리 콘텐츠를 잊지마 지금 <웃음> 콘텐츠 잊지마, 우리 집중해 집중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돼 아, <웃음> 정환이 형 아니 정한이형 진짜 김치 먹고 싶었고아 니네 김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웃음> 형또뭐할 거지 형 차릴 때 김치 사대기 하지만 진짜 하면 안돼 그거 너 이슈아 제발 아 진짜 제발 김치 사대기 나나나나나 와서 <웃음> 아, 왔어+ 왔어+ 왔어 아 좋겠다 와와와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아내 <웃음> 정말 좋겠다 하늘을 가할 수 있어 와 와. 와, 와, <웃음> 와 <웃음> 우와 이거야. 어, 이거야. 야, 천천히 먹자. 천천히. 디노야, 조금만 먹어. 와. 와. 와, 야. 야, 진짜, 야. 뭐, 얘들아 내 뒤로 먹을 생각을 하지 마. 양심 뭐 어디냐? 양심이 뭐 어디냐? 먹고 있냐? 여태 거의 입 너무 크다 진짜 제.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아예 먹어줘야. 와. 디노야. 와, 와 야, 빨리 따라해. 야, 따라해, 야, 따라해. 야, 컨텐츠, 이거야. 아, 지금 어때? 따라하는 건데, 그렇지? 너무 맛있어. 1분 지나 바로 뱉어야 돼야 체스 패배찜 보다 이게 더 힘든데? 나나나나나나아 나. 막상 끓였는데 막상 끓였는데 배부르네? <웃음> 아, 아니야 배부르지 마너 배고파 진짜 나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거든 아 그래 따라 하 얘들아 따라해 따라해 아 우리 너무 맞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진짜 민규 못 먹어 체스 애마스 <웃음> <웃음> 야 이러다 계속 한번 계속 끓이고 끓이고 끓이고 가는 거 아니야? 밥 없나? 밥 말아 먹게 아 진짜 라면 진짜 오 진짜네 치미랑 가이 지금 삼키고 있어 아니, 아니 평소에는 생각도 안난다가 저런 게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나나나나 나, 나, 나. 괜찮다며 이형 <웃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설마 이거로 던지는 거 막. 아니겠지? 야 이런 말 하지마 너가 왜 그래,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이놈은 낫다? <웃음> <났어? 웃음> 와 김치 따라따라따라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형 라면보다 큰데? 먹. 맛있는 녀석도 나가서 지아 맛있게 먹는다 아 저긴 진짜 한 번도 안 먹을 것 같아 김치 맛있어? <웃음> 김치 맛있어 <웃음> <오, 우와, 우와. 웃음> 그 그래,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다니까? 맛있다 <웃음> <웃음> 원래 왜안따라고 라면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웃음> <웃음> 라면, 라면 먹고 있잖아 <웃음> 라면 먹고 있어 딸, 라면, 잘 되면 수화 형까지 먹을 수 있어 1분이 이렇게 길었나? 원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웃음>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야 김치 잘라 먹어봐. 김치 맛있어. 와 어때 좋아요? 야 수현. 와그 참... 부분 맛있겠다. 와. 어때 어때 어때? 마이티. <웃음> <어때? 웃음> 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 물 맞고 먹는 기... 라면 원래 제일 맛있잖아. <웃음> 어, 그렇지. <그치? 웃음> 형 지금 다시 물을 끓여놔. 그럼 <웃음> 어, <웃음> 우리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형 티버크 티버크. 계속 우려 먹자. 아니 <웃음> 이제. 그림자가 응원하는 거지. 빨리 먹어. 마이팅 마이티. <웃음> 하나 더넣으면어참좋 좋을 것 같다. 준영 준영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이는 거야. 물아 끓었어. 끓었어. 쟤는 쟤만 먹으면 쟤네, 되거든. 아아 뭐, 뭐.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꽤 많이 남았는데? 어그래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맛이 어떻니까 없됩니까? 따라, 따라. 따라 안 해? 따라 안 해? 따라 안 해? 물, 아. 물 하나만 좀 따라 안 해? 아 윤정한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윤정한 뭐 하는 거야? 윤정한 뭐 하는 거야? <웃음> 그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웃음> 뭐야?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저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아 달아, 달아, 그 <웃음> <웃음> <웃음> 나와나와나나와우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아니야 그거 넣으면 소스하면 더 오면 너자리로 빨리 돌아가 우리 아, 너뭐 하는 거야 야 야, 근데 뒤에까지가 끝이야 얘들아 맞아 1분씩 돌아오고 끝이야 그래, 나, 나는 나 마지막 1분에 있어 따라야 돼 우리 따라 따라야, 너는 따라야 돼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들아 우리 그래도, <웃음> 그래도 콘텐츠 <웃음> 끝까지 지키자 <웃음>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야 <웃음>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얘 맛있어 원래 이렇게 짧게 짧게 먹는게 진짜 맛있어 후시, 후시 후시, 냐시 먹방하는 게 뭐냐? 이거 뭐냐? 데뭐 뭐냐? 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거야냐 이거 뭐냐? 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에이에이에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나가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목소리> 도 기어마. 아 따라하는 아, 아, 아, 거야. 상상력이 풍부하네. 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라면 먹는 콘텐츠 아니죠? 약간 약간 아, 그림자. 일본 안에 라면 먹기 컨텐츠 아니야? 일본 안에 라면 안 끊기고 계속 먹기. 근데 이 컨텐츠 좋은 거 같아.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냐? <목소리> 그래서 우리 안 따라하는 거야 이제? 따라 따라. 따라하고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목소리> 야 야. 야 우주형 우주 타이밍 진짜 좋다. 그리고 어, 그렇게 타이밍이 좋지는 않아 그래? 그렇지 래그 그렇지 우지 꼬들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웃음> 따라해야 돼나 파워패스 안해 <웃음> 어디서 주작이야 자꾸 안따라니아우 맛있네요 잠깐 <웃음> 어디서 장난질이요 <웃음> 아, 나 마지막이구만. 아, 잠깐만, 뭐 따라해도 되잖아. 야, 이거 따라해도 되잖아. 야, 따라해도 되잖아. 야 뒤에 천자, 천자야. 빨리. 천사야.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이야. 중에. 가야 되는 거야? 빨리 가, 따라하고. 어, 빨리, <웃음> 빨리 한입씩 어, 먹고 어. 가야 돼. 일로 와, 빨리 가. <웃음>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그냥 가? 먹는 그냥 것도 행동이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웃음> 음... USG 어. 그림자 컸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님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e 녕 안녕! 안녕! 안 레프트.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 되냐? 아. <웃음> 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야 근데 촬영이 끝난 거야. 그냥 먹으러 온 거야. 빨리 먹어, 빨리 따라, 먹어. 따라따라나 지금 술이 들고 있어. 하면 너무 좋 나는 보네안 끝난 거야. 어 애들 착한데. <목소리> 빨리 먹어, 너 아까 먹었잖아. 오늘 <웃음> 안 빨리 가, 너. 빨리 가. 오른손이 안 돼.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laughs> <laughs>